여러분 안녕하세요. 곰손입니다. 만나서 반갑곰! 에휴... 다른 애들은 동물의 숲도 많은데 나만 없는것 같네. 어떡하지? 한번 찾아볼까? 58만 9천 원. 너무 비싸. 이건 살 수가 없다고. 찡찡. 어? 핸드폰이 울렸잖아. 뭐지? 이건 닌텐도 동물의 숲? 세상에. 아, 그치만 너무 비싸다고. 60만 원이 넘는 닌텐도를 어떻게 사냐, 말이야. 초특가, 종이인형, 닌텐도, 종이인형이기 때문에 영원. 뭐? 영원이라고? 이건 당장 구매해야 돼.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이럴수가 캐릭터도 고를 수 있잖아? 일단, 찜해놓고, 구름, 이 구름 캐릭터도 귀여워 보여. 선택. 이 삼각조머법 캐릭터도 귀여워 보이고 선택 이 리본 달린 연두색 캐릭터도 귀여워 보여 선택 선택 그리고 이 분홍색깔 리본도 귀여워 보여 이거 다 선택해야지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닌텐도 본체하고 그리고 동물에서 친구들이 오게 된다는 거지 좋아 이제 구매를 해볼까? 닝. 아 택배는 언제 올까? 어, 너무 기대된다 손을 가만히 못 두겠어 띵동 띵동 택배 였다 진짜 너무 신나 봐! 나한테도 닌텐도가 생겼어! 와! 만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까? 물론 시작하지! 귀여운 친구들도 이제 불러볼까? 아까 구매했던 그 귀여운 친구들이야 어, 누가 들어있을지 너무 기대된다 일단 이 분홍색 캐릭터를 한번 열어보자. 음, 너무 기대가 되는걸? 누가 들어있을까? 음. <웃음> 아 너무 귀엽잖아. 이게 누구야? 동물에서 귀요미 애플이잖아. <웃음> 아 너무 귀엽다. 볼 빵빵한 것좀 봐. 그리고 그 다음엔 누가 들어있을까? 이삼각김밥이좀 궁금했어. 슉동물에서 귀요미 여울이다. 음. 여울 안녕. 귀여워. 그리고 그다음 캐릭터는 구름이 반짝반짝하네. 이쪽으로도 보니까 좀 귀가 귀엽게 나와있는데 누구지? <웃음> 어, 동물에서 귀여움이 모양이잖아. 어, 너무 귀엽다. <웃음>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웃음> 완전 멋져. 동물에서 귀여움이 쭈니. 우와 와. 이렇게 나도 동물의 숲 친구들이 생겼어 아, 너무 귀엽다 어, 그런데 홀딱 벗고 있어서 조금 허전하네 어디보자 마법학교 옷은 좀 크겠지? <웃음> 너무 크잖아 역시 마법학교 친구들 옷은 너무 큰거 같아 <웃음> 그치만 귀엽다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다 주문해 놨지 짜잔 어디보자 누구 누구 누구 실까 오 요거는 여울이 옷 그리고 요건 쭈니 옷 이거는 애플이 옷 그리고 이거는 뽀얌이 옷 짜잔 좋아 친구들한테 어서 옷을 입혀보자 일단 여울이 먼저 야 귀여워 여울이 이제 강원 보니까 완전 패션이스타네 나뭇잎 난방을 입고 있어 야리 너무 귀엽다. 그리고 뽀야미 옷도 한번 입혀보자. 야 귀여워. 뽀야미는 남방셔츠를 입고 있고 이건 뭐지? 복댄가? 허리복대 그리고 다음은 애플이. 애플이 옷도 한번 입혀봐야지. <웃음> 애플이 너무 귀엽다. 귀는 초록색에 볼도 빵빵하고 옷도 너무 귀여워. 그리고 그 다음은 쭈니. 쪼니. 쭈니도 한번 옷을 입혀보자. 응, 어, 귀여워. 쭈니는 다람쥐인가? 꼬리가 너무 귀여워. 눈도 약간 새처럼 하고. 응, 음, 그리고 조끼패딩을 입었네. 추위를 많이 타나봐. 좋아, 나도 이렇게 동물의 숲 친구들이 생겼어. 모자도 한번 씌워볼까? 좀커 보이긴 하는데. 오, 많이 큰데? <웃음> 어우, oh, 여울이. <웃음> 여울이가 입고 있는 이 난방 셔츠에 이 모자가 너무 잘 어울려요. <웃음> 크기가 좀 크긴 하지만. 좋아. 그리고 그 다음은 뽀야미가 당첨. 뽀야미한테도 한번 모자로 한번 씌워보자. <웃음> 많이 크긴 하지만, 과연 어떤 모습일까? 미국. 들어가! 우와! <웃음> 뽀야미 너무 귀엽다. <웃음> 역시나 머리가 좀. 모자가 좀 헐렁헐렁해서 크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귀여워 우와 모자 하나로 여울이랑 뽀얌이 완전 패셔니스타가 됐어 그리고 그 다음은 쭈니아하고 애플이가 남았네 음.. 어떤 거를 해볼까? 애플이한테도 모자를 한번 씌워보자 오! 너무너무 귀여워 애플이 모자는 사이즈가 조금 맞는 것 같아서 음.. 아주 딱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이한테도 모자를 한번 씌워보자 우리 기다렸지, 준이? 쭈이? 어, 준이한테 모자를 씌웠더니 너무 너무 귀엽잖아. 어, 세상에. 준이한테도 모자 사이즈가 어딱 맞는 것 같아. 와, 너무 귀여워. 이렇게 네 명의 친구들한테 모자를 다씌워봤어요 아, 정말 잘 어울린다. 이제 게임을 해야겠지? 음.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거다. 그러니까 얘들아 다같이 놀러오라 꾸룡! 와 재밌다 나한테도 동물의 숲이 생겼다 그렇게 곰소는 하루종일 종이인형 동물의 숲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 나비 뽀뱅냄 뽀뽀뱅 뽀뽀뽀 나비 뽀뱅냄 뽀뽀래 삐뽀삐뽀 쭈니 못 벗겨져 뽀뽀래 삐뽀삐뽀 나비 뽀베 냠냠 냠냠, 냠냠. 우리집에 놀러올거냐 큐룡 애플이 목소리랑 너무 다른데? 우리집에 놀러올거냐 <웃음> <웃음> 아 이건 자막으로 처리해야겠다 한번 갈아입어보자 키룽 고모 <웃음> 면 옷이 짜고 <작고 웃음> 나 왠지 다리가 짧아졌다고 오늘도 놀러와줘서 정말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